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정렬하는 방법 왼쪽으로 정렬, 오른쪽으로 정렬, 가운데로 정렬 그리고 양쪽을 균등하게 정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선 템플릿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어, t e x t a l i 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구요 자이 파일에다가 이제 뭘할 거냐면, p 태그를 작성하고 여기에다 텍스트를 좀 어, 많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아니, 조금만 일단 넣어볼게요. text 음, 라고 하고 그리고 음, 여기에다가는 텍스트, 아니지. style, 탭. 그 다음에 p 태그에 텍스트 t a l i g n s e n d l e f t 로 하면 바뀔 게 없죠. right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음. 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오른쪽에 붙은 걸볼 수가 있죠.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어, center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p 태그에 가운데에 텍스트가 위치하게 됩니다. 자, 근데 p 태그의 어떤 테두리를 좀 봐야지 p 태그의 경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border 1px solid gray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border는 테두리란 뜻이에요. 테두리를 1픽셀의 회색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left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justify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텍스트가 많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색엔진에서 입섬 generator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. rorem 입섬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이 rorem 입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? 우리가 예제를 만들다 보면은 뭔가 의미없는 텍스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예, 예제, 근데 의미있는 텍스트는 조금 그렇잖아요. 뭔가 의미가 읽혀지니까. 그래서 이 lorem-ipsum이라는 것은 그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의미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lorem-ipsum 해가지고 generate lorem-ipsum이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의미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줘요. 예. 그리고 이걸 카피해서 저는 p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뭔가 긴 텍스트가 잔뜩 들어가죠. 그쵸? 자, 그리고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쭉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상태는 이 어, 왼쪽은 잘 정렬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들쭉날쭉 하잖아요. 이 경우에 따라서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때 여러분이 텍스트 얼라인으로 justify 라고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공평하게 이렇게 화면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럼 훨씬 더 뭔가 정갈한 느낌이 들죠.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어떤 간격이 어, 가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단어들의 어떤 길이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그게 불규칙한 경우에는 이게 또 못생겨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좀 보면서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justify를 하게 되면 양쪽이 균등하게 분배된다 라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텍스처 i 라인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